퍼펙트 베이스. 버젤 5호 블랙 할게요. 현제 통젤 타입으로 이번엔 발라볼게요. 조금 별 표현할게요. 베이스 바를게요 대리석 하듯이 아니면 제가 평소에 구름하는 거 하듯이 해주면 돼요 베리고 클리어 젤. 디젤의 오로라 킹 7번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. 룸 라인 한 번만 더 닦게요. 별, 빛나는 거 표현해 줄게요 또 옐로 비치 어베이드 광탑입니다